4월 18일 월요일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떴습니다. 어, 그래요. 좀 기다렸던 업데이트가 다시 또 4월 18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 어, 이번에 이제 편의사항이랑 몇 가지 핵심만 한번 우리 싹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왕국 꾸미기 저장소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. 어, 그래서 기존에 이제 꾸며놨던 왕국 이거 다 허물면, 어, <웃음> 무섭죠. 허물기가.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저장해 놓고 새로 한번 꾸몄다가 어, 좀 마음에 안 들고, 또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. 그래서 꾸미기 저장소는 기본 두 개가 제공된다. 추가 확장을 통해서는 최대 다섯 개까지도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왕국 꾸미기 기능들을 개선해 주고 있고요 어, 왕국 모두 비우기를 통해서 왕국의 즐거움을 한동안좀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한번 편하게 한번 해 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도 됐고 하니까 한번 이게 예쁘게 한번 꾸며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소식이겠죠 신규 에픽 벚꽃맛 쿠키가 추가됩니다 예, 봄다운 아주 그런 이쁜 컬러의 볶음맛 쿠키가 등장합니다 이미 뭐 유출떡밥으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<웃음> 자, 어쨌든 확실히 이제 나오게 되고 공식일러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쿠키 인연이 추가가 됩니다 오자 이렇게 꽤나 많은 신규 인연이 추가가 되거든요 특히 인연이 잘 챙겨진 분들은 전투력이 빡 올라가겠네요 자그 다음 소식 다크카카오 서버가 신규 추가됩니다 여기서 서버가 하나더 추가되네요 그래서 별로 신규 서버는 아직 특별히 특별히 느낌은 없는데 그 서버 이름이 다크카카오래요 와 이건 좀 임팩트가 세긴 하네요 퓨바 서버가 제일 초라해 보이네 이제 어, 어쨌든 다크카카오 서버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 또 많이들 기다렸던 부분일 텐데 신규 스킨이 추가 되게 됩니다. 신규 스킨 7종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. 아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인다 그죠? 와 우리 모카 따스하다 정말 모카는. 음 아이고 악마가 또 귀엽게 입었네요. 아 그리고 또 예뻐진 독버섯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. 이을수록 독이 더 심하다죠 아마 <웃음> 자그 다음에 신규 꾸미기 테마도 추가가 되겠고 자요거좀 중요합니다 후르츠칸 해상 무역센터 제 2선 착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르츠칸 해상 무역 하는 거를 어, 이제 하나 더할수 있게 되나 봐요 요거는 쿠키성 12레벨이어야 되고 오색 진주 5,000개로 추가할 수 이나 봅니다. 그 다음에 오색 조개갤러리 재입고 기간을 단축하겠다 단축한다는 건 뭡니까 레전더리 조금 더 빨리빨리 하나씩 모아 나갈 수가 있겠네요 퓨바랑 설이 뭐 아직 오성안 되신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굵직한 내용입니다 수호의 성전 관련 기능 및 추가 개선인데 수호의 성전이 굉장히 뭐랄까 아,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 컨텐츠죠근데 태엽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자이 말은 이번 시즌 도달한 최고 단계 웨이브에 해당하는 클리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. 그래서 한번 기록 제대로 낸 분들은 그 다음부터 시계 태엽 땅땅 돌려보면 되겠다. 이 말씀이죠. 그 외에 뭐 연습 기능이 추가됐다거나 편의사항이 좀더 어, 편의사항 개선이 조금 더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일 기대되는 건 벚꽃맛이 어느 정도 또 웃으면서 사기적인 캐릭터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.